네, 한 주간 가상화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레이팅 씨의 김원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네, 네. 지난주 BR 인덱스는 요 43.66포인트로 시작해서 3.85포인트 상승하며 47.5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회의 결과 긍정적인 발언들이 전해지며 주초에는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이 CME 거래소 7월 27일 만기가 됐었는데 만기가 지나기 전 조금 변동성이 커지기는 했으나 만기가 지난 후 소폭 상승하며 한 주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트코인이 7,300달러대로 시작을 해서 900달러 이상 상승하며 8,200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2주 동안 2,000달러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할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기타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비트코인 혼자 독주하는 모습을 이제 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가상화폐 시장 다소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상반되는 흐름을 보인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도 궁금한데 개별 종목별로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 네. 주 가장 좋은 성과를 달성한 종목은 비치인 네, 48% 네. 상승을 아, 했고요 네. 네, 지난주에 조금 하락폭이 컸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48% 상승을 하며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캐시는 1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10%, 이더리움은 4%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던 파워했죠. 가장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13% 하락하며 좀큰 조정이 오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도 항상 마찬가지지만 상승 뒤에는 항상 조정이 있고 하락 뒤에는 당연히 반등이 있겠지만 암호폐의 특성은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큰 편이고 음. 그리고 패턴 주기가 빠르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비트인과 지캐시는 상승 흐름을 보인 반면에 페 네. 파워레저 같은 경우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변동폭이 또 그만큼 크니까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고요. 네. 네, 자 현물 시장 흐름, 상업의 현물 시장 흐름 살펴보셨는데요. 선물 시장은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시미거래소 네. 지금 현재 50달러 하락하며 8,150달러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CB52 거래소는 현재 37.5달러 하락하면서 8,165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선물 만기 전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5% 가까운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만기가 지나고 토요일날 한국시간은 토요일이고요. 미국시간으로는 금요일이 되겠지만 어, 토요일날 2% 이상 바로 회복을 하면서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 주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상화폐 현물시장 그리고 선물시장의 흐름까지 모두 살펴보셨고요. 이제 이슈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가상화폐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네. 지금 일단은 선물 CME 거래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보통은 이제 선물거래가 될 때는 현금결제 방식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EFP 거래가 처음으로 성세가 됐고요. 보통 해지나 아니면 리스크에 대한 축소 목적을 이용할 때 대부분 거래가 되는데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EFP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상품 거래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만 어, 비트코인 시장에선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 해지나 금융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한편 지난주에 이 g G20... 2 Q&T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네. 회의에서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가 또 시장의 가장 큰 화두잖아요. 네. 이번에는 논조가 어땠네요? 긍정적이었나요? 부정적이었나요? 어, 매우 긍정적인 아, 논조가 그렇군요. 있었고요. 그런데 네. 조금 아쉬웠던 것은 네. 원래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G20 회의를 통해 어, 전 세계적인 규범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거라고 말씀을 음. 드렸었는데 어, 이번에 제시되지는 못하고 아쉽게도 10월로 밀려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과 경제 서비스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는 이어졌고요. 그리고 법종화폐를 대체하기에는 속성이 다소 부족하고 자금세탁 방지에 대해서 한두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 규제안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의견이 전해지며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공동 규제안을 마련을 해야 하고 다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네. 시장에도 좋은 흐름을 좀준것 같아요. 자또 다른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네. 지난주에 CBOE 거래소에 ETF 신청권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네, 드렸었죠 소개해 주셨죠? 네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다시 윙클보스 형제가 운영하는 제미니 거래소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기각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각이 예상되기는 했었는데 비트코인 자체로서에 대한 기술력이나 아니면 은어 경제적인 가치를 의해 평가한 것은 아니고 SEC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재미니 거래소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캐시 세 가지 종목만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니거래소의 현재 비트코인 거래량을 참고를 해봤었을 때는 어, 바이낸스나 아니면 OKEX의 바이, 비트코인 거래의 10분의 1에 도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심사권이나 아니면 바네크 앤 솔리드엑스의 ETF 신청권 음. 이두 건을 굉장히 승인 결과에 한번 주목을 해서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편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역 네. 분쟁이 또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면서요? 네, 이런 네. 지금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어, 조금은 재미있는 기사일 수도 어, 있을 것 같기는 네. 합니다. 어,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서 환율 전쟁으로까지 확산되지 그쵸?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런 무역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위안화는 분명히 가격을 하락할 수밖에 음.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의 금융정보회사의 클램챔버스의 수석연구원은요. 어, 이런 아시아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며 대규모의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시장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이러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라 얘기를 했고요 물론 지금 환율 전쟁이 조금은 이제 잠잠해지긴 했지만 네. 환율 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라 의견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어, 공교롭게도 암호화폐 시장이 화랑을 7월 달서부터 좀 보이기는 했었는데, 어,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시작 이후에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는, 네, 의견인 거도 의견인, 의견인 것으로 좀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시아의 자금 유입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좀 들어가면서 오히려 네. 무역 분쟁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좀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 네. 예, 영향을 받았다는 거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제재, 국제 이슈, 글로벌 시장의 가상화폐 시장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5G 세대 이동통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여러 접합점이 있죠. 네, 네. 4차 산업 혁명 중에 이제 한 가지일 텐데. 네. 어, 저희 쪽에서 텔레콤 회사 중에 이제 네. 큰 회사인 KT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확장성의 문제에 굉장히 직면하고 있는데 그쵸? 빠른 속도를 낼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지만요. 5G 네트워크에다가 어,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지금 현재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2500 TPS 정도의 거래량을 현재 속도와 예, 보안성을 현재 강화할 수 있다는 라 의견들이 전해졌고요 어, KT 블록체인은 K토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도 기존 ICO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ICO를 꼭 진행해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ICO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따르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제 조그만 소규모 회사보다 대기업들도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KT 관련된 국내 이슈까지 가상화폐 시장 동향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블록 레이킨스의 김 송봉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